겐지 아, 나이스. 이정 나이스. 무봇 밀어가죠. 순간에 위도 주신. 저쪽입니다 좋았어 나 뒤에 바 있어요 공격력을 <웃음> 강화 디바왔어요이디바왔어요 아. 디바, 디바 내려갔네요. 나이스. 저기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 나이스나이스나인이트크리석장 조심하세요. 살려 볼게요. 제가 이루어드린... 옆에저 아무도 없네요. 수고들 하셨습니다. 게 맞춰 찌로 맞춰 찌로 맞춰 찌로 못 맞춰 지로못 맞춰 지로못 맞춰 지로못 맞춰 지로